오늘, 오늘은, 오늘부터는, 자, 이 성명학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는 수리성명학이다. 자, 이 수리성명학은 그동안에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뭐 자기들이 수리성명학 해석고 이렇게 막떠들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데, 그것 전부 다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이, 고유의 특허대, 특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꾸 쓰면 나중에 막아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스스로 안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막, 지금 인터넷에서 막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술이라는 이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명하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아야 돼. 그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 성명하기 뭘까요? 그러면 이름은 뭘까? 불려지는 거예요. 이름이 뭘까?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야? 이래야 알잖아요. 정해진 거. 응. 그 사람 이름. 그러면 그럼 이름까지 이름이 뭐고 성명이 뭐고 성명학이 뭔지도 모르고 뭐 창명해줄 때 사고 이거는 우리 쪽참 무서운 이야기 아니가 내가 이 때까지 보게 되면 강의를 해봤지만은 이름이 뭐고 물으면 이름 다잡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올바르게 이름은 이름이다 또 <웃음> 아니 이래갖고 무슨 공부하냐 이 말이야 또 가리키는 사람들도 이 이름이 뭐냐고 모르면 이름은 이름이라고 이야기 해버리고 어? 이러뭐 우리 정말로 곤란하다 그제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다, 어? 생각해보자 누구말때나 이름또 학문이라 하게 되면 이름이 뭔지를 정의부터 해놔 놓고 우리는 해야 될거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름이 뭘까? 답안할 거다, 그지분류지는분 불려지는. 불려지는 거? 불려지는 거 가지고 그 이름이라고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겠죠. 불려지는 거야, 뭐,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다, 그러려면. 이름이, 막뭐 우기만 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때까지 공부하나 놓고 돈을 이래 장면 성명 이런것 때문에 이런 돈을 얼마 갖다 줬노 오 박사님 이름이 뭐예요? 이브라스룸 <웃음>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이런식으로 답안 면 정말 님 이름이 뭡니까? 아이고 우리, 우리 그뭐홍사장님데물 보면 되겠다 공부할면 갖다 주겠노 돈? 그 이름이 뭡니까? 분명히 홍사장님은 이름 때문에 엄청나게 갖다 줬을 거야, 많아. 그럼 가서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왔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되겠지. 승명학 한다는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승명학, 장명하면 좀, 우리 좀, 그렇지. 그렇다고 그 이름이 부르는 거다. 이거는 답이 아니다. 그죠? 부르는 거. 이러면 당연히 부르는 거지. 그럼 이름이 정체가 뭘까?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겠네 이름이 짓는다고 이름입니까? 부른다고 이름입니까?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게 되면요 한 해에 가장 많은 이름이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누구말따나 서현이 서현이 뭐 수현이 해고 이런 이름들은 한 해에 우리 태어난 애들이 보통 지금 40만명에서 한 50만명 사이로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많은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똑같은 이름 막 지지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봐봐요. 지금 한해 등록하는 이름이 서현이, 아마 서현이, 뭐, 수현이, 뭐, 이런 것들이 1등인데, 서현이, 서현이, 뭐, 수현이, 뭐, 수현이, 뭐 수현이 이런 것들이 1등인데, 이것들은 수만 명이 있다, 이 말이야. 어찌보게 되면 한 10만 명도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한 해에.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 뜻이 뭐가 돼 10만명이 처음부터 수인이 부르는게 자기 그거가 아니잖아 그럼 이 속에 뭐가 담겨있어야 되니까 입싹 다가보고 눈 삭피 기보고이래자 그래. 이러면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그것을 우리는 함축한 단어다. 이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럼 이름 석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제? 지금은 이제 앞이 또 캄캄하다. 자, 이름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함축한 석자의 단어다. 어찌되면 두 자의 단어도 있을 거고, 석 자의 단어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 이름 속에는 자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하면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한번 보자고. 이름 속에는 무엇을 담아놔야만 여기 자기가 모든 것이 들어있을까? 자기의 이미지? 이미지? 음영? 태어날 때 짓는데 이미지 이건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혈족이죠 혈족. 에 피다 피, 그죠? 자 누구 말든 나뭐 김해 김씨 경주 김씨 이렇게 한다 그죠 경주 이씨 뭐 전주 이씨 이 혈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두 번째는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될까? 태어났으면 우리는 알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네. 네? 사주. 자기 사주가 이렇게 사주가 여기 당연히 포때돼야 돼. 사주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세 번째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나를 처음부터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기, 사주는 사주. 우리는 생일일 뿐이다. 사주에 뭐 다른 거 자꾸 연결 시키지 말아 애가 태어난 상에서는 태어난 사주, 생년월일, 시간,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괴을 우리는 따질 필요는 없어. 그럼 여기에 자기의 운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의 운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뭐가 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나. 응? 복은 어떻게 빈 그릇밖에 안. 빈, 복주님 밖에 안 왔으니까 복은 없다 이 말이야. 빈 그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복이 있 여기에 우리는 할 일과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지금의 우리 이 이름 학이라든지 성명 학이라든지 이름을 갖고 이것을 알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노 지금 논리로 살수 있겠나 거기에 수십만명 되느라 똑같은 똑같은 태어나태어나고 수십만명의 이름을 갖고 이게 뭐 되겠나 안되지 이걸 갖고 우리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 자기도 뭐안 되는 게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성명학기고뭐 지랄이고 이게 전부 다 이거 쏜 엉터리다. 이 있는 말이야 똑같은 이름 쥐 놓고 아무 것도 모르고 그거 갖고 점치고 앉았으면 되겠나고 그리고 그 이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거 뭐고 녹음기 틀어놔 놓고 막 이름 불러준다고 하고 그 복이 바뀔 것 같으면 엄마나 좋을까 우리 정말로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이론을 푸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이거 뭐 완전히 허구 속에서 허죽거리갖고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허죽거리는 그런 상태의 항문이 뿐이다.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름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뭐 장명을 하든, 이름을 풀이를 하든, 이름이 존재 나쁜지 알거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안돼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자이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는 이런 그거는뭐누구말 따는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집에 있으면 개똥아 부르면 개똥이다 이 말이야 그거 그지 근데 개똥이의 운명이 뭘까 개똥. 그거 개똥이다 이 말이야 거기 담겨져 있는 거야 거기서 개똥이를 쓰는 거야 우리, 우리 고무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름이 말수이끝수이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만데 그렇게 했겠노? 운명이 곧같이 다 니는 끝이 되는 거죠. 그죠? 만데만. 딸을 줄줄이 낳았으니까. 이제 딸로서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채워준 거야. 그걸 또 그것이 잘못, 응? 잘못 살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그 사람이 말수이라고 들뜬 이름이 지어졌겠나 딸로서는 내가 운명이 마지막이라고 지어난 거야. 근데 될지 안될지는 그 의미 달라진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끝수위는 그 어떻게 되겠노 니네 이제 남자 동생을 응? 보살피라는거 아이가 그지 그 목적이 이갈 길이라 그럼 지금 이러면 뭐이고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뭐 감각이 좋고 이거는 뭐그저 영화관에서 하고 아들 그 어, 농담 삼아 그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아무것도 모른다면 누구말도 성은 안다 그지? 우리는 성씨도 지금 은 어떻게 외국에서 들어온 성씨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전부 다 그거잖아 그지? 그래서 막 전부 다뭐 아무 데나 가서 이름 해갖고 요새 성도 뭐 거의 필요 없는 상태로 왔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혈족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것이 알아야 되는데 이 이름 고작 석자뿐이다, 석자 뿐이다 숙자, 석자. 그지? 만해봐야 석자다 자, 이 석자를 가지고 우리는 이 내용을 전부 다 담으라 그면 어떻게 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어떤 성명하기든 이름하기든 뭐 전부 다다 갖다 붙이나도 이거 풀수 있는 거 아무도 것 없다 이 말이야. 이거 푼다 하면 순 점제이다. 가짜 점제이다. 그냥 이름나 놓고 그냥 막어 신발로 막 갖다 붙여 갖고 하는 거. 그외에는 없다 이 말이야.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적으로 근데 수리 승명한건어떤게 해요? 이름만 딱 하고 사주만딱보면 여기에 정책적으로 붙어 딱 하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지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모든 걸다 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다 안다는 거예요 그 질문 뭐 같아요? 이름 석자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이 수리법으로 딱 풀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어, 누구의 후손이고,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운명수를 갖고 태어났고, 이 사람이 살아갈 거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이기까지다 안다는 거야. 그지음 같아요? 단 이름 숫자갖고그지음 같은, 진실이다. 그래서, 이 술이 성명하고의 유력이 앞으로는, 그런데, 지금 오게 되면 뭐, 이름 바꿔갖고, 개운한데 서꾸막 난리지기 사는 거, 그건 참, 정말 상거짓말쟁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 상거짓말쟁이다 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자, 먹고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치? 내가, 내가 정말로 좋은 것을 가르치고, 가지고 먹고 사는 방법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먹고 사는 것도 있고, 내가 사기치갖고 먹고 사는 방법도 있어. 먹고 사는 거는. 그런데 이 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사기치갖고 먹고 사는 방법을 배우면 안 되겠지. 눈물도 <웃음> 나갖고 사기꾼도 취급이야. 어, 사기꾼도 취급이요. 하는 이 학문이 이 학문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지. 배워온 사람이 그걸 한다, 이말이야 그러면, 야, 가르치는 사람도 사기, 사기치는 법을 가르치주고, 한문도사기고이고이얘가 되겠나. 이거는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정말로 우리는 이병폐다병폐 응?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한번 볼까요? 자, 개명한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뭐, 말하니까 한번 들어보죠. 간단하게. 이 개명, 개명했어요, 여기 사람? 아 그야 뭐저 속아갖고 했겠죠 그래서 저쪽에 막 달아 드릴 때요 개명해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 거 알아요? 똑바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보자 국회의원들을 개명합니까? 어사들 개명합니까? 법관들이 개명합니까? 선생님들이 개명합니까? 경찰들이 개명합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개명합니까? 운동선수가 개명하나? 연예인들이 개명하나? 안 하잖아 그럼 개명하고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어디가 있는 거 알아요? 선능 아래 선능? 대한민국에? 선능이면 파도선 종점이다, 그제? 대한민국에서 고층 빌딩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선능이다. 역삼동부터 선능까지, 저, 거기 가면 그 가면 그점다 뭔지 알아요? 전 세계 다단계 파는 거기 다와 있다. 그거 가면 지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거기는 지 이름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고 그게 개명해 갖고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그쪽 가 있으면 우리는 뭐고 그 집단이 어떻게 되겠노 이러면 안되겠지 이건 아야 돼이 말이야 개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뭘까 자 누가 응 누가 큰 사기꾼이 하나 있는데 애기 이름이 그 사기꾼 이름하고 똑같을 때 어떻게 애들은 치명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바꾸는 거고 이름 부르다 보면 놀림감이 내갖고 애들이, 응? 이랬을 때 바꾸는 것이고, 내가 처음 파산을 해갖고,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는 도대체 뭐 살아가니, 밥이라도 물라고, 억지로 개명하는 사람, 그, 그런 사람일 경우, 그제 어, 어, 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억지로도 밥이 물라고,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좀 바꾸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똥, 여 모여갖고, 빌딩 속에 모여가지고, 응? 모르는 사람인데 막 이렇게 막 허척부고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인 그지? 이것은 개명 따위도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뭐 어떻게 거짓말투성이지? 자, 그러면 이런 개명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름도 모르고 개명이 뭐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해갖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놓고 우리 홍사장님은 어떻게 해? 또 실컷 갖다 주고 한거야 아마 한자 어려운 한자만 실산 컴퓨터 들어가면 다 있을걸 갖다 그거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한자 이야기가 놓았을게 지금부터 한자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가자 먼저 어이? 이거 하기 전에 어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책에 보면 뭐, 성명학 책에 보게 게되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단어를 들어봤나? 지금 성명한 책에 처음부터 2800자 되있을거야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 있아 바보들인거 이게뭐 때문에 생기는지 알아? 이것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야. 이것이 무조건 대법원에서 정해난 거라고 이렇게 책에 막 적어놨다, 이 말이야. 손사과라이 지금은 정말로 학문도 모르고, 이게 현대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비밀부터 내가 푸드져야 되겠죠 그죠? 2,800자 해가지고 지금도 선전망 2,000, 대법원, 대법원 규정 한자 2800자에 준하여 내가 음양오행으로 엄양오행은 처음부터 엄인 알지? 엄양오행으로 쳐진 이름이라고 막, 그, 버스 뒤에 막 선전해놨다. 뭐 타고 다 봤지? 버스 안 탔으면 모르겠다. 지금부터 막 천지다. 자, 그러면 2800자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2 7 0 0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2800자가 생긴 근본이 필요한 거야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책을 쓴 거야 뭔지 알겠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책을 쓰고 있다고 지금도 2800자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바본 줄 알죠 그러면 바보들이 책을 써갖고 바보들이 가르치면 배운 사람은 뭘까? 바보 중에서 상바보가 되어버리겠지 <웃음> 그러면 리고그 내가 거급해 갖고뭘 어디서 물거야? <웃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응? 여러분들이 컴퓨터시대 휴대폰에는 전부 다 컴퓨터다 그죠? 자여기서부터 우리는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이 2800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것이 틀렸는지 맞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름도, 뭐, 이름도 모르는 것 같고, 이건 저기는 나중에 하긴 하고, 일단 막 한자가 나왔으니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컴퓨터가 도입된 지가 어느 정도 됐을까? 이거를 우리는 아, 먼저 알아야 된다. 그죠?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대충 비슷하게라도 우리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들어왔을까 언제쯤 옛날에 제가 제가 연구소 갔을 때 제가 연구소 갔을 때 우리가 위성으로 인터넷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인터넷이 안 됐고, 텔렉스, 텔렉스. 제가 연구소 가가지고, 미국 다이아로그, 미국 다이아로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검색할 때, 이것이 우리는 텔렉스로 검색을 했어요. 텔렉스에 글자를 탁, 치가, 탁 치게 되면, 글자가 종이에 탁탁탁탁 말려갖고 막 올라오는 그때가 우리는 초기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였어요. 그것이 1980년대 초반이라, 이 말이야. 그렇게 82년도 정도 된거예요 82년도. 그 뒤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조그만 8비트 컴퓨터 있잖아. 애플. PC용, p c 8비트 의 컴퓨터 있었잖아. 그것도 모른데, 그지? 그것도 모르니까 이거 알 수가 없지. 우리 가 처음에 이 80년대 초에 이것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아마 80한4 5년 정도 됐을 거야 우리는 88 올림픽 하기 이전이다 오전에 우리나라에 8비트 컴퓨터가 나왔어요 8비트 컴퓨터 여기서 우리는 도서를 쓰고 이렇게 한 때다 자 그러면 여기서 8비트라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비트가 뭘까? 전부 다 모르겠다 그지내가 설명만 하면 되겠다 그지 <웃음>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 갖고 저 책을 쓰고 있었으니 이 말이 되겠나이 말이야 한자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자이 비트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기호상 여러분들이 요래 해놨다 요래 그지 컴퓨터에 보게 되면 요런 컴퓨터 학교 다닐 때 봤나요 안 봤다 이거지 그때는 컴퓨터 도 무슨 세대에 졸업했으니까 알 수가 없다 <웃음> 컴퓨터 키가 요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책에 보게 되면 요런 식으로 8비트는 요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것이 우리가 시그널이 이것이 o 온이고오 f 이라는 시그널이다 요것이 8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것이 8비트예요 글자 한 자를 만드는데 글자 한 자를 만드는데 이8비트 가지고 조합을 해갖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일, 이렇게 돼가고 똑같은 거. 어? 일, 이렇게 돼가고 똑같은 거그 다음에 이렇게 돼갖고 똑같은 거 이런 거 해갖고 글자를 만들려는 거예요 A부터 c 해갖고 1,2,3,4부터 시작했고 요것이 8비트라8비트 그런데 요것이 하나가 우리는 비트라 그렇게, 시간이 있고, 없고, 전기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반도체에서, 그지 전기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요 표시가 완비트다, 이거, 이거. 그러면 요 8비트를, 우리는 글자를 만들 때 이것을 우리는 바이트라고 한다, 이거. 이것이 한 글자다, 글자. 이것이 한 글자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인데, 이거 재미없어서 모른다, 그제? 지벅꾸벅 졸고 이래라. <웃음> <웃음> 자 이것이 한글자 이렇게 되거든 누가 1요거한개 바뀌면 2, 요거한개 바뀌면 3, 요거한개 바뀌면 4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기를 한 거예요 컴퓨터 상으로 이것이 그러다가 세월에, 세월이 흘러갔고 이것이 16 비트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할 거야 옛날에 아, 88트라이젬이라는거 들어봤나 삼복 컴퓨터 삼복 아, 어, 봤죠 이? 이것이 우리나라에 놓을 때 삼복 컴퓨터에서 16비터 컴퓨터를 출시를 하면서 그 뒤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행정정산망 자 행정정산망 작업을 하기 시작한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 국가 이거 뭐 어? 대법원이고 우리는 행정부고 이런게 컴퓨터 작업을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 이제는 16비트라는 거다 그러면 이거 하나 플러스 또 이거 하나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낸 거야 이것이 1 6비트 컴퓨터다 응? 이것이 우리는 1 6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이거 두개 가지고 우리는 글자 수가 있어요. 글자 수, 이것이 기본 글자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컴퓨터에 자판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 표시가 요거만큼, 글자가 요거만큼 간다. 그치? 그런데 한글을 딱 보게 되면 요거만큼 간다. 왜냐겠지? 자 그러면 16비트 컴퓨터는 라요한개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한글하고 한자하고 갔을 때는 이큰 크기가 두배 정도 되는 것만큼 두 칸이 간다면 두 칸이 이것이 우리는 투바이트 문자 래요 2바이트 문자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림화된 거야, 그림화 된거예요 그림화 투바이트로서 그림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해되죠 이것이 그림 문자다 자이 그림 문자로서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당시에 대법원 행정망을 대법원 행정망을 만들 때 그때 16비터 컴퓨터로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이것이 이것밖에 못만들었다는거다 이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호적신고를 한거예요 호적, 신고를 한 거예요, 호적. 이때 우리가 1980년대다. 이? 이때 호적신고를 하다보니까 글자를 취열려 하니까 이 글자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이? 글자가 없으니까 이것이 초기에 2800자였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자 자 이름이라는 존재는 이름 것이다 그죠 자 이름 하나에는 자기의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름 보고 그 속에서 뭘알수 있노 저거 봐갖고 뭐, 이런 뭐 뭐가 떨어있으기 목이 많으니 누구말자나 사지에 목이 작으니 하, 목을 이름 갖고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맞나요 근데 저번에 조금 이제 차근차근히 다 해야 되니까 다 배울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 하고 자 이름이 뭘까? 이것을 우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다 그제? 그런데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짓는 것도 가장차지만은 이름의 종류에도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그제? 이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뭐고? 아가. 아니 태어나서 정말로 이그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 뭐고? 신생아. 아니 진짜 이럴 거요? 아 이름이 뭐냐 말이야. 아니 이름 아기 나갖고 손자 이름 지어갖고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 하는데? 출생신고. 어? <웃음> <웃음> 아, 아, 처음에 지 갖고, 할아버지가 지줄듯 하고, 장윤세 요갖고지 갖고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 이, 그냥 아기 이름이 그, 냥이름이가 이름은 또이름이가 운명은 운명이고, 사주는 사주고. 야, 아니, 그일 아, 처음에, 애기가 태어음에 손자 이름 지 주갖고, 그 이름은 그냥 니네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개똥이. <웃음> 아니, 첫 번째 지주는 이름이, 우리 이름을 뭐라 하느냐? 모르겠다, 이거지? 네. <웃음> 그럼 이때까지 이름, 그 성명하면 뭐 때문에 공부했는데? 아니, 어요 <웃음> 그거 돈 말라고 갖다 줬는데. 우리, 우리 성명하겠는겨? 아니잖아. 야나나 나 정말로 가장 찬다. <웃음> 아 그것도 안 했다니까? 그것도 안경가다고요 네. 그럼 뭐돈 말라 갖다 주는데? 성명아 공안 했다니까요? 아 참말로 아, 미치겠다. 자그 나는... 엄마 뱃속의 이름은 뱃 속에서 부르는 이름은 뭘하노 태명. 그럼 배 속에 이름 태명인데 와나 갖고 이름 장명을 해갖고 지금 이름은 모르노. 장면 <웃음> 그래, 이름 짓는 거고, 장명 있고. 아 지금, <웃음> 아이 배속에 있는, 아, 이름은 태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뭐, 나와가지고 짓는 이름은 뭐까? 인명 에? 인명 진짜, <웃음> 사람이 내가 웃어야 되나? 사람 이야기 좀 <웃음> 내가, 내가 웃어야 되나? 우리야되나 장군님 한 얘기 해보 <웃음> 아, 그런 얘기 안이 하거든. 그 이게 바로 본명이다 맞아, 맞아. 이런 얘기 안다나 <웃음> <자, 웃음> <이>, 나, <웃음> 아, 참. 성령이, 아 본명도 모르고 이본명는 어떻게 우리 혈족을 나타내는 이 진짜 본명이라 지태어난 근본이다 근본 뿌리명이다 뿌리명 그렇게 이 본명 속에 이것이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본명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이름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 왜왜 왜? 나를 지어준 이름이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표출하는 이름 나타내는 거죠 이? 표출하는 이름이 다음에 연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하는 걸 자기가 불러주는 이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름이지. 이게 뭘까요? 불러주는 이름이라고 나왔네. 이름. 이름이 먹고 때 불러주는. 아, 그것만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있네, 분명히. 내가 이것을 정는 이유가 있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맹탕찍찍겠나자그 <웃음> <맹땅> <웃음>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산, 정양용 이렇게 하게 되면 다산이 뭘까요? 호, 호. 아호다 아호는 뭘까? 이름 대신 이렇게 배하면 안되겠지 <웃음> 아호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 호.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 이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해외가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 데는 옛날에 유능한 사람, 저야경 같은 사람들은 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정치할 때 하는 호, 내가 연구를 할때 하는 호, 이거 할 때, 의학을 할때 하는 호, 이것이 다르다는 거다.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안 가가지고, 이 장면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거야, 이거. 그제 무드대고 갖다 끼니 막니는 목이 없으니 목 갖다 붙이고 하가 없으니 불 갖다 붙이고막이랬 뿐만 이곤란한 거야. 자네 번째 하는 일이고 불러주는 일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표출하는 이름 중에서 또 다른 이름이 또 있다. 유예이들는 어떤 이름입니까? 예명 이것이 바로 예명이다. 예명은 남들이 부르는 일,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예명이 돼 예명.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그 목적과 이유가 다 다르겠죠 그지자 이것이 불러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야 ,이? 불러주는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에 뭐가 다르게 있겠나 이것이 바로 우리는 호성이다 이것이 한글 이름입니다 한글 이해되지 우리는 한자 이름과 한글 이름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죠 한자는 누가 불러주나 한자는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가 안 봐봐라 없죠 이것은 어떻게 자기만의 이, 자기만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문으로 하는 것이다 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아호 호 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연예인 같은게 남들이 나를 불러주고 남인데 이? 자기들의 그 기분에 맞춰서 해주는 것을 우리는 예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목적이 전부 다 다르겠지 그죠 전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문은 어떻게 적어야 되겠나 무슨 뜻이 함축이 돼야 되겠어요 자기의 운명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다 그쵸 자기를 나타내는 거 그러면 자기를 나타내면 이 속에, 이 속에 이것이 속에 이 들어있는 거야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가야 해야 할 일이 이거는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는 일이 아니다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하고 같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내가 타고난 운명적인 갈 길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한자에 나타난 거야 자, 그러면 예를 한 내보자. 내가 여러분들이 타고난 사주를 쫙 풀게 되게 되게 되면, 니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딱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나? 나는 정치하고 좋다, 나는 똥똑하다 이렇게 면 되겠나? 안 되겠지? 이것도 모르고 한자만 갖다 끼만 갖고, 글자 좋다고, 부드럽게 좋다고, 막 갖다 붙이 면 되겠나, 이거? 한자를 그렇게 짓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숫자? 한자 이거 핵수만 갖다 붙이 나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 핵수가 뭔데 이거 찍찍 찍찍 찍어게 여기 무슨 운명이 있을까? 그렇죠? 이, 이 이거 갯수 4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잘라야 되겠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이름이라는 이 본명을 기점을 해서 우리는 풀어가는 거예요 본명을 기점에서 풀어가는 것은 자기를 나타낼 때 운명적이 내갈 길이가 할 일이 있을 때그 단어를 한자에 심어서 이거는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만은 고유의 글그 자라 그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족보 같은데 올릴 때 족보의 이름이 내 지금의 이름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다 그죠 그럼 누구, 다른 사람이 누가 알겠노?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속에 담아 놓는 거야. 이돼요이 속에 담아 놓는 거 자, 그러면 불러주는 이름은 한 번이다. 그냥 입으로 전달하는 거야. 그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름이 좋은 거하고 나쁜 거에 차이지만 뭔가 한번 보자. 만약 할머니가 건들목으로 건들리라는데, 그지이 사람은 건들목 무조건 차에 맞추고 죽어. 그럼 그 할머니를 뭐 호야라고 하네 보자 이? 호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지 이름을 듣다 보면 지금 그 늦으면 죽었을텐데 호야 하는 그 순간에 저기는 사는 거야 요것이 이름의 인연법이다 그러면 놈인데 똑같은 이름 전혀 부르면 그뭐 천지인데 그죠 그럼 누가 그듣겠그거고 자그 다음에 우리는 하는 일을 나타내는 아호다. 아호는 이름은 처음부터 인연법이라고 그랬다내 조상을 타고난 것도 인연법이에요. 내가 태어난 것도 인연법이에요. 내가 엄마 아버지를 만난 것도 인연법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인연법인데 아호는 뭐 때문에 할까? 지 똑똑하다고 아호 지을까? 돈 있다고 아호 지을까? 아호는 우리는 무엇일까? 아호는 두 개가 들어갈까? 세 개가 들어갈까? 주로 뭐두 개가 많이 들어가 있지. 왜두 자가 들어갈까? 여기는 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호는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법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호에는 성을 적지 않는다는 거다. 자, 내가 만약에 북극실을 자그는데 김씨만, 경주 김씨만 북극이 죽을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한번 자. 누구누구 이렇게 됐다.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제?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다. 그것을 표출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나 시도돼도 없이 아우를 짓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가각 아우가 못뭐 때문에 짓느냐 내 운이 안 풀리니까 아우지라 이건 아니다 는 거다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표출해 요것이 바로 인연법이다 인연법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내가 여기서 북글씨를 잘 쓴다 이런 의미의 아우를 갖게 되게 되면 이 인연들은 어떻게 해요 북글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우리는 맺기 위해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아호라는 것이다 그러면 끼리끼리 모이는거다 그제 그래서 우리는 인연법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거다 여기 오신분들도 전부 다 끼리끼리 뭔가 끼리끼리 모여서 오는거다 그죠 우리 지금 홍사장님은 지금 옛날에 피한 거그 돈이 아까워 갖고 지금 은 <웃음> <지금. 웃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북글씨를 쓰는데 운동하는 아우를 떡수보뭐 누가 오겠노?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만 자고 꾸 그러면 내하고 관계없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내인데 아기만 자꾸 오겠지 그죠? 인연이라는 것은 나와 운도 필요하지만 은 나와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하는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는 아호다는 거다, 아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예명은, 예명은 순수하게 팬,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응? 어? 팬들의 이름이야. 그치? 그러면 이것을, 우리 팬들의 예명을, 예명을 우리 사주 갖다 놓고 꼭 풀면, 이거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명은 우리는 어떻게 지어야 돼? 젊은 10대면, 10대에 맞는 이름 10대에 맞는 이름 갖고 내 사주와 합이 되는지 아닌지를 푸는 것이 예명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 요새, 그, 응? 나이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뭐, 우리 가수 중에서 뭐, 한번 불러봐요. 이름 고약한 거. 아, 서른도는, 그렇게, 아, 십대를, 십대 10대 노래를 하는데 서른도 해놓으면 그 누가 불러주겠나? 서른도 하게 되면 어디는 어떻게 되겠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이유 하게 되는데, 할머니 앞에 가고막 도로또 부르면서 아이유 해석고 이러면 그거 좋아하겠나? 아이고, 참말로. 그러면 이것들은 남들이 정말로 불러주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짓는 거야. 그에 맞춰서 치면서, 어떻게, 내하고 인연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만 우리는 구별하는 거야. 누구 말 때는 뭐, 뭐, NRG 해석고 그러다니? NRG가 할머니인데 가갖고, NRG가 가가지고, 뭐, 피나리는 호남선, 이렇게 부르사 하 이게 되겠나? 자, 그래서 예명은 상대를 생각하는 거야. 내 대상이 누구냐는 거.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나는 사주 상담할 때 하고, 타로 상담할 때 똑같은 이름 갖고 되겠나? 타로판을 다 펴게 되면 내애명은 어떻게 써야 되겠노? 누구 말자 NRG 이렇게 써도 돼 그지?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는 사주 상담하는데 NRG 뭐 도사 이렇게 하면 그건 누가 봐주겠노? 이것이 애명이라는 것이다 애명 이거는 대상이 불러주는 거야 대상이 그런데 우리는 뭐, 예명이라고, 그냥 뭐, 그럼, 컴이 어떻고, 목이 어떻고, 이건막 갖다 붙이갖고, 뭐, 예명이고, 장명이고, 이거, 이건 완전히 허구다, 허구. 이러면 안 되겠지? 네. 우리 앞으로도 그래야 돼. 이름도 몰라가지고, 음 이제 본명도 몰라가지고, 하, 그 이름이고, 뭐, 저, 뭐, 호주기 갖다 올리는 걸뭘 하노? 그래, 하고, 이렇게 해 우리 정말가까깝하다 이거. 자 이것을 기점을 해서 이런 것을 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명도 있고 본명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는 개명이 필요하겠지 이름 바꿀 때 그죠 자 우리는 개명이라면 <웃음>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는 개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자 예를 들어 보자 뭐 이름 바꿨다가고 좋을 것 같으면 이름 바꿔 보고 하지 그지 그럼 이름 바꿔 갖고 개운이 될것 같으면 장명하는 사람들 지말놓고 장명하고 앉았놓그 어디다 든거 돈도 안되는거 그치 지 이름 바꿔 갖고 지는 잘 먹고 잘 살아보면 되지 자 그러면 이개명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개혼이라는 것을 개혼을한다 이거는 완전히 사람 속이는 거야 개혼이 어떻게 되겠노 내 타고난 것도 있고 내 엄마 아버지도 있고 내 환경도 다 있는데 내공부한 것도 다 있는데 이름 바꾼 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나 보자 우리 뭐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 그네라는 이름이 얼마나 되겠노 엄청나게 많을 거다 이 말이야. 그 똑같은 이름인데 누구는 대통령이고 누구는 밥도 못 먹고 누구는 막 아, 이거 힘들고 어 누구는 부자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야. 그렇게 이 호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호도가 그지? 이개명이을 개명을 갖다가 응 어, 개원으로 우리가 이거는 우리 거짓말 거짓말자이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것은 해갖고 안 되는 거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지 말아야 된대. 지금 뭐, 자기 타고난 사주도 있고, 누구 말 때는, 엄마 사주 갖고 아들 거 보고, 남편들 거 보고, 이혼했는데 그 남편 것도 보고, 새로 올 사람 그 남편 것도 보고, 그러면 그게 무슨, 다른 사람 사주가 뭐 필요하겠노? 그치? 아니, 자기가 이렇게 개명해갖고, 결운 잘할 것 같으면 지나 개운 해보고, 막 이거 안 하겠지, 거짓말 하는가? 그러면 거짓말 하는 짓안 해야지. 맞나요? 내가 너무 심했나? 심화가 어, 아 사실은 사실 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못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이라는 것들 개운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계명을 한번 보자 계명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그제 우리는 이 운을 그 바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름 이야기 해갖고 뭐장면하게 이름 해갖고 허설 해갖고 음부다 어떻게 선정에 그 이상한 빌딩 속에 나부다 가다 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은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만이 계명을 해라는 거다 하지 말라는 거다 운이 어떻게 개 이름 때문에 바뀔 것 같으면 지나 잘못거잘 잘 살면 되지 뭐 는까지 가다가 뭐 되니 안 되니 해갖고 돈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개명가 보면 비싸노 이거 완전히 이건 뭐 누구말떠네 이런 말할 수는 안돼다자 개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번 보자 어떻게 개명할까 정말로 우리는 개명해야 될때 개명하는 거지 지금 제가 해가지고 법은 또 바쁘다 법은 또돈 벌고 말이고 장마선도돈 벌어 갖고 먹고 사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 그거는 거짓말 해가지고 이거는 생산적인 것이 못 된다 우리가 뭐 제품을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쓰면 되지만은 이거는 완전 거짓말 중 투석이 속에서 거기 갖고 먹고 사고 어? 수입 인지대 막 오리 주고 법은 또 이제 귀찮아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뭐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지금 뭐 사회가 이거 처음부터 좀 이상해져 버렸어 그거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나 이 말이야 지금 운도안 그러는데 자 이런 개명하는 것은 첫째 우리는 개명은 어릴 때 개명할 수도 있다 그치 어릴 때개명하는건 뭘까 이름이 정말로 부르기 힘들 때아 부산사람같이 어? 사라고 사라고 발, 발음이 안되잖아. 나뭐 맞나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이름걸 꼬약한 것은 이름을 갖다가 다른 친구들이 불러줄 때뭐불러주잖아 이름이 부를 때 정말로 이름 부르는 것이 힘들고 발음이 다른 사람이 발음하는데 니가 아닌지 어떤 발음인지 모르는 바람들이 많아요 그지? 누구 말따나뭐 이름 바람 그지? 뭐 이름 이런 바람 이런거 누구말든 이런거, 나도 이런게 있지만, 이거 별로 안좋은거야 골치 아픈 단어들이 있어, 앞에 가고 성하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발음이 잘 안되는 이런게 있대 이런 것을 우리는 바꿀 수 있어 자 두번째 자 애기들이 학교 가게 되면 놀림감 되는 이름이 있어 어찌보게 되 우리는 말잘 맞게, 이 놀림감이다 놀림감 응? 하나보기만 발음이 이상해져갖고, 야가 완전히 노력게감으로 이름이 노력게감으로 바뀔 때. 우리는 세번째는 또 애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범죄자. 응, 어, 막 아주 큰, 홍악한 범죄자, 홍악한 범죄자 이름하고 똑같아. 누구말 단 사기꾼들, 사기꾼들 이름하고, 이름하고 똑같을 때, 이런 것은 참말로 놀림감을 많이 달하게 된다, 그제. 자네 번째.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바꿀까? 그 여는 크게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 우리 이제 갖고 바꿀 때. 하는, 일이 때 하는 일이 힘들 때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했다 이. <웃음>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그건 완전히. 응? 하는 일이 힘들 때할 때, 이거는 그냥, 이 사기다, 이거. 장면 하는 사람도 사기고, 그것도 막, 그거다. 그, 뭐, 그거 갖고 될것 같으면. 지급이 아, 사기도 지급이라 않겠습니까? 아, 그 사기도 지급이라 하면 안 된다 했잖아. <웃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우리는 참아, 그런 소리 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또 바꿔야 될 일입니다. 어릴 때, 엄마들이 보게 되면, 어릴 때는 좋은 이름이 있어요. 누구말 따는, 초롱이, 뭐, 이런 게 있다, 그제? 그런데, 엄마가 돼갖고, 초롱아? 이러면 별로 안 좋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좀 그럴 수 있다. 사회, 대외 이미지도 있고. 자, 이거 하는 일 있을 때. 자, 이게 그, 어릴 때와 어른이 됐을 때, 이게 참 고약한 게 돼. 어릴 때는 좋은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부를 때는, 뭐, 초롱아? 이런데, 내가 저쪽 가갖고, 저, 뭐, 국회의원이나 갈 때, 누구말잖나 응? 응? 서초롱? 이렇게 해봐라. 그럼. 응, 어?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큰빛 바다. <웃음>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우리는 바꾸는 것이지, 나머지는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개명을 하는 것은 이네 가지 이름 위에는 하지 말자. 여기서 단한 가지 더 추가. 자, 우리는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철딱망하고 뭔가 이것이 완전히 파산이 돼갖고 이 이름 가지고는 도처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이 어?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 에이? 개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가 힘들 때, 에이? 이럴 때 우리는 바꾸는 거야. 그 얘기가, 그 얘기가 하는 일이 힘들 때 하고. 하는 거하고는 가있다. 이거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뭔가 큰 일이 떨어져가지고 도대체 이 일은 가지고는 도대체 해결 안할때 특별한 교육을 하는 거다잉. 그냥 내 힘들고 뭐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다잉. 이거는 내가 예외로 하는 거다, 예외 이거는 겨운 목적은 절대로 아니다잉. 겨운 목적은 아니다잉. 겨우 목적은 아닙니다. 네. 예. 내가 신시 당부하는 겁니다. 응? 겨우 목적은 아니데 이름 바꿀 때는 겨우 목적은 아니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 나아가서 우리는 또 이름이 필요한 게 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그래 이때까지 질문하는데, 뭐, 하나도 모른다는 거다, 임 변칙이 없다는 소리다, 임 뭐. 돈만 갖다 주고 그냥 잠만 자고 왔는지 모르겠다. 다른 자, 여기에. 네? 다른 삶을 살아. 뭐, 다른 사람을 살아. 뭐, 예를 들어서, 연예계 진출한다. 아, 그거는 연맹이나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 다, 다 했다, 이게. 연예계에 불 주는 거다 했다. 여기는 우리는 특별한, 우리는 이런 법명이라든지, 세례명이라든지, 에? 자, 우리가 어? 뭐천부경 따라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거다. 이거 일종을 우리는, 이것이 똑같은 것이지만은 간단하게 우리는 변명이라고 우리 하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해야 될게 정말로 우리는 안 좋은 버릇들이 많다. 자, 제가 19살 때 내가. 어? 이 본명을 받고 응? 그 뒤에 내가 막저 어? SDA도 가고 마리의 성도 예수 뭐, 그리스도 교회도 가보고 막별 별걸 다 해봤지만 내가 앞부터는 그 뭐고 본명을 받고 내가 지금 40년이 넘었다 이 말이야 그지 내가 모르는 게뭐 별로 있겠나? 그자돈 갖다 줄 만큼 많이 갖다 주봤고 내 하라는 대로 다 해봤고 호주머니에, 여, 내 지금 오면 나참 기가 막힌다. 자, 요새 와가지고 우리 내 성철선님 불교에서 엄청나게 떼었다. 나 성철선님이 그런 말 했다는 데 대해서는 나는 정말로 실망한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그 일대기에 딱 보게 되면 자기를 만나려고 하게 되면 삼천배를 하고 오히려 딱 이렇게 돼. 그걸 알죠? 이건 미친 짓이다 이 말이야 어느 놈이 삼천배 할 놈이 어딨노? 삼천배 해봤어요? 자 우리나라 선임들 중에 삼천배 하루 만에 삼천배 한 놈이 몇 명이 되는 가 한번 보자 내가 솔직히 말해서 삼천배 나는 삼천배 한 사람은 내가 말안 한다 이놈이다안 붙이고 이. 삼천배 해보지도 않은 하는 사람이 신도들 보고 삼천배 하라고 하는 놈들은 그런 놈이지 그 선임이가 내 지금 성재선님도 이제 삼천 배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천 배가 하루만에 삼천 배할수 있겠나? 아침 새벽에 그 갖고 삼천 배하고 그만나수 있겠나? 이 삼천 배 해봤자 하나도 없지. 삼천 배도 해보지도 안 하고 삼천 배 여러분께서 내 삼천 배내 개수를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된다. 응? 자 그래서 이 법명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제? 그리고, 스님들이, 아무나 오늘 할머니 보고, 맨날 보살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 되는디가, 그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스님이 할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보살이 뭔데? 그쵸? 오늘 스님 좀 까야 된다, 마 뭐. 나는, 내 40년 동안 법납이 40년 안 되는 사람은, 내한욕좀 들어보도 된다 왜냐면 나는 19살 때부터 내 지금까지다 이 말이야 내가 불려4 0년 넘었다 이 말이야 엉터리 알고 엉터리 짓 하고 이런 거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내한욕들로야지 못하겠노 그치 네. 내가 그 성철선임을 성철 내가 좀그한 거는 성철선임이 정말로 그런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 선인 선임, 성철선임을 떼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자 성철선임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거기에 삼천배 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올까 에? 그러면 정말로 내가 도인이라고 하고 큰선님이라고 했다면 자기가 숨어봐야지 오지 못하게 어디 있는 거처도 밝히지 말아야지 삼천배라는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자, 여러분들은 108배는 해봤겠죠? 108배 잘하는 사람이 몇분 정도 그릴까? 10분. 이1는그 뭐뭐 몸에 무슨 1 0분이든한3 뭐 0분이 그리겠군요. 108배 는뭐3분 10분? 1 택도 자, 지금. 15분. 자, 지금 평균적으로 나이가 조금 있다 하면 아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될 거야. 정말로 잘하는 사람 아니면 10분만에 못 끝난다 이 말이야. 이해세요? 그럼 할수 있는 거 없는가? 우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만 3천 배를 하고 나를 만나러 오라 했다는 그 말이 진짜라면 이거는 완전히 미친 짓이야. 자, 15분에서 20분 시간에서 우리는 작은 거 15분만 계산해 본다. 그렇죠? 자 이것이 108배 할때 이것만 걸리시니까 이것이 30번이다 30번 그쵸 계산상으로 그렇잖아 자 이것이 어떻게 450분이다 1시간에 60분씩 계산하게 되면 이8시간이요 8시간 그죠 여러분들이 108배 하듯이 8시간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노 있다고 생각하나? 삼천 배할 때는 그래 안 하지요. 오백 배 하고 좀십분 쉬고 또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삼천 배할것 같으면 10시간씩 더 걸리지. 그렇게 하지. 한 계속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5분, 10분 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8시간이 말이야. 이 시간 동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노내선임들 보게 되면 내 어린 동자 때부터 동자때 시작한 사람이 아니겠다면 아무도 한 사람이 없을 거야 정말로 일어나놓고 삼천배 3000배, 삼천배 3000배 말로 막 내뱉은 이런 스님들 나는 좀 웃기는 소리다 말이야. 해보지도 안하고 말이야 지금 40대 50대 60대 있는 사람이 하루에 이것을 어떻게 삼천배를 하겠노 이거는 완전 도난 사람들이 시키는 짓이지 맞나요? 여기는 뭐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실감이 안 나겠지 얼마나 그것이 정말로 응,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혼자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혼자서. 혼자서만 딱 하, 했다고 한큰 소리 치는 사람 이거 생각해봐라. 우리가 1 0 8배 하듯이 해도 8시간 걸리는데 중간에 10분 쉬고 물묻고 소금물 마시고 그러면 저몇 시간 걸리겠나? 그 내가 언제 학교 가 갖고 강의할 때저 대학원에 뭐 대학 서울에, 대학원에 가서 강의하면서, 거기에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많이 와요, 그리고삼십 뱉었는데, 삼십몇 시간, 몇 시간 걸리도니할 게, 뭐, 세 시간에 했었고, 예, 이게, 도란 놈들 아이가, 그 할머니들이, 이시골 어떻게 하겠노? 응? 자, 그래서 자, 어지간 허구 속에서, 막, 종교도 완전히 허구 속에서 막 노거, 놀랐던 게 많다, 자, 그러면 그렇고, 우리는 법명은, 법명도 주고, 세례명도 주고, 막 이렇게 많이 한다, 그지? 이것은 우리는 이름 일반적인 이름하고는 조금 달라요. 에이?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이름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는 인연법만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양, 이렇게 왔으니, 우린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전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보고 스님들이 전부 다 보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겠지, 뭐. 보살이 뭐냐, 이 내가 그걸 가까이 주려고. 내가 뭐, 그, 스님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나를 생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보살. 보살. 네, <웃음> <웃음>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정말로 황당하게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우리는 이것은 정말로 알고 가자 이. 자 우리가 부처님 세계에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는 부리고 하나는 보살이요 부처님 세계에서는 하나는 부리고 하나는 보살이다 자 불과 보살이 뭐가 다르냐 불과 보살이 뭐가 다르냐 보살의 행위를 끝맺음하면서 자기가 열반에 든 상태를 풀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답하면 혼나지요 음, 안되지 <웃음> <웃음> 그거는 하기 좋아는말 그렇다 자 여러분들은 불은 뭐있노 한번 불어보자. 대표적인 불. 연탄불, 가스불. 아, 그런 거 내가, 어, 그래서 자우지가, 우리 석가모니는 불이라고 이야기했다. 연탄불 말고, 에이, 참말로. 아, <웃음> <일부러 웃자고 아는 웃음> 네. 자, 석가모니 불이 있고,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아미타불. 그제? 이런 불자가 붙는, 불자가 붙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보살이 붙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장 보살, 간세 보살, 미륵 보살, 미륵은 불이라 했지. 미륵불이라 했지. 우리는 미륵불은 없다. 그치? 그다음에 우리는 약사 열의 불은 약사 열의 불, 그죠? 자 우리는 절을 하고 절에 가서 지키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불이 뭔지 보살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나 오게되면 보살해보고 막 이랬뿐다 이말이야 네? 그러면 뭐 선생님들 무조건 보살이라 하잖아 네? 보살이 뭐, 보살이 왜 놓겠노 선생님이 왜 보살이라 이 말을 자꾸 쓸라고 하겠노 네? 천만에다. 네, 천만에다. 천만의 천만의 이때까지 막 하는 것이, 배운 것이라는 것은 처음보다 아마 이상한 것만 배워왔다. 그제? <웃음> 나 참아도 미쳤다. 자, 이 불교 세계에서, 불교 세계에서, 이 누구말따나, 뭐 나는 보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뭐 경전이 했는데 부처님선 경전이 하나 있겠나? 부처님선 경전, 석가모니 부처님이선 경전이 하나 있겠나? 하나도 없대 이 말이야.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만 보리스에싸 아, 말도 안 했어. 그런데 저분도 부처님해가지고 부처님 팔고 있잖아. 부처님 팔면 안 돼. 자이 불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해탈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를 이루어서 해탈을 해가지고. 이 좋은 세상에 가쁜 사람이다. 누구말따나, 여, 누구말따나, 극락세계에, 예? 간 사람이다. 그런 종교의 개념을 하면, 이 극락세계에 간, 이큰 부처님들이, 예? 부처님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을 우리는 다스리는, 우리는 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불이 돼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수 보살 때, 그제? 그런데, 이 서림들도 이것들 모르면서, 막 문수 보살,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이상한 소리에이 이, 이 이야기, 응? 우리, 막 그, 내려오는 그 이야기 꾸미난 이야기만 갖고 자꾸 덜미 갖고 이야기엉마 이야기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불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까 법명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잘 해야 돼 법명 받을 때도 자이 불이라는 것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살리불 이렇게 말을 막 갖다 붙이는데 이 불은 이든 극락세계로 누구 말때나 극락세계로 간 부처님이고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생의 빛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했어요? 우리 뵀잖아. 전생의 빛을 갖고 있는 부처님인데 기도할 때는 아미타불인 데 가서 기도해야 돼. 이 그제 이거는 인간하고 는 상관이 없는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인간하고 상관이 없는 부처님. 그러면 이 불은 실질적으로 인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처님이야. 돌을 잃어갖고 간 부처님이야 인간세계에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불이 붙는 순간에는 인간세계에 없다는 것이다 이 부처님인데 백날 기도해봐야 여러분의 도움이 별로 없다 이 말이야 내 인생살이에 도움될거 하나도 없어요